고익성형외과 원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흉터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기계박피를 많이 해서 흉터 치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흉터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흉터 치료는 정말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흉터가 어느 정도 크기로 이런 모양으로 둥글게 있다면 이 둥근 모양을 피부 주름선에 따라서 절제를 하고 봉합해서 얌전하게 꼬매 주는게 사실 흉터 제거술의 1번 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면 꼬맨 자국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꼬맨 자국은 성형외과 의사가 꼬매면 이전보다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게 잘꼬맬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이렇게 큰 흉터를 잘라내는 치료는 가장 뒤로 미루고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무슨 뭐 주사요법? 이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큰 흉터를 전체적으로 절제하고 피부 주름선을 따라 얌전히 봉합하는 게 1번이고요.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흔적들을 지우는, 지우개를 살살살 지우는 것은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큰 덩어리를 그대로 놔두고 처음부터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주사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 어, 말 그대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놔두고 굉장히 부수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성형외과에서 하는 절제가 가능하다면 절제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원한다면 나머지를 부수적인 치료법인 레이저 치료나 주사요법으로 하시는 걸 제일 권해드립니다